반갑습니다 초롱공인중개사 사무소 소장 방인선 입니다 오늘은 2020년 12월 11일 금요일이네요 어느새 이렇게 현장에서 하루종일 일을 하다 보면 알고 나면 아주 간단한데 모르면 정말로 이게 이렇게 되는건지 안되는건지 자신이 없어서 어, 제대로 매도를 하지를 못하는 그런 세금 문제에 이제 봉착돼 있는 그런 질문들이 꽤 많이 들어옵니다 어,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어떤 거냐 하면요 어, 여기 제목에 있는 것처럼 어, 재개발 재건축 그런 지역 안에 어, 그 안에서 이제 아파트를 가진 게 아니고 주택을 가진 게 아니고 이렇게 토지나 상가를 가지고 이제 계신 거예요 토지를 가지고 계시다가, 원조합원인 거죠? 그러니까 왜 애매하시느냐 하면, 관리 처분 전에 이렇게 토지를 가 있거나 상가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원조합원이잖아요. 이렇게 원조합원인 분들이, 근데 집이 아니었잖아요? 주택이 아니고 토지고 상가였단 말이죠. 이런 걸 가지고 계시다가 관리 처분이 나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조합원이 됐을 때, 입주권이, 아니, 입주권으로 바뀌었을 때, 이럴 경우에, 나는 관리 처분인가 전부터 토지나 상가를 가져 있었던 조합은 이기 때문에, 나중에, 어, 그러니까 두 번째 요걸 산 날로부터, 어, 3년 안에 원래 종전주택을 이렇게 팔아야, 어, 그, 비과세가 되잖아요? 그게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의 2, 어, 사망에 이제, 어, 3년 안에 파는 거, 그 다음에 사항은 입주해서 2년 안까지, 그 앞에 집을 팔아도 그 요건을 갖추면 물론 1년 이상 실거주하고 2년 안에 이제 팔고 하는 그런 단서가 있습니다만은 그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 3년이 지나가 팔아도 그 비과세 해당을 시켜주느냐 안시켜주느냐 하는 거예요 그 요거의 쟁점은 뭡니까 쟁점은 관리처분 나기 전에 이렇게 원조합원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토지나 상가를 갖고 계신 요게 쟁점사항입니다 실제로 이런 분 많이 계시죠 이때는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처분 전에는 신경도 안 썼습니다. 그죠? 그러다가 이제 입주권이 된 거예요. 그 입주권은 양도세 계산할 때 주택 수의 카운트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3년이 지나서 그 비과세가 되는 혜택은 성계 조합원한테 주어지는 혜택인 거죠. 관리처분 후에 이제 그 입주권을 사거나 팔거나 이런 분들한테 주는데 나는 그전에 토지나 상가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럴 때도 3년 지나서 어, 비가세, 그, 입주 2년 안까지만 팔면 되는, 어, 그런 혜택을 주느냐 하는 이런 게 쟁점입니다. 한번 살펴보실까요? 어떠실 것 같아요? 결론은요? 음, 이제 결론은, 어, 이거 보시면요.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국가, 그, 법령정보센터에 올라와 있는 그, 질의에 대한 답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상가를 재건축 조합에 제공하는 경우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 여부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집을 팔기 전에 조합은 입주권을 취득하여 1주택 1조합은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1 5 6조의이 3항 및제 4항. 아까 앞에 설명드렸죠. 어, 그거에 따라서 주, 요거는, 어, 입주권을 가진 경우에 이제, 어, 비과세에그 적용되는 그런 그 규정들입니다. 그에 따라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여기에 따라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어, 3항은 3년 안에 매도하는 거고요. 서로 1년 차이 나게 나, 사고, 3년 안에 매도하는 경우고, 종전주택을. 4항은, 어, 3년이 지나서 완공 2년 안까지 3년 지난 그 시점부터 완공 2년 안요때 아무 때나 팔아도 되는 그 기간을 사항에 정의를 해놨거든요 어, 그럴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어, 이제 볼때 어떻게 되느냐 이 뜻입니다 비과세가 적용되느냐 안되느냐 이 뜻이에요 답변 한번 보겠습니다 어, 회신 귀지리의 경우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은 입주권을 취득 갈로안에 상가를 조합에 제공하고 이 말은 제가 상가를 원래 가 있었다가 그걸로 이제 관리처분받은걸 얘기하는 거죠 조합은 입주권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 포함입니다 어, 그렇게 해서 일시적 1주택과 1조합은 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 소득세법 시행령 156.2 조사항 4항에 따라 양도하는 종전의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의 제 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요거는 뭐냐 면 그냥 국내 1주택을 가지고 이게 2년, 2년 동안 보유한 그 요건, 비과세 요건 갖추는 그 주택을 얘기합니다. 2번,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의 2, 사항. 4항. 요 사항이 아까처럼 3년이 지나서 양도하는 어떤 그런 걸 얘기합니다. 요, 요에 따라서 종전주택의 양도기한은 재건축 등으로 취득한 주택 완공 전에 양도하거나 완공 후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래 놨죠. 음, 적용한다 해놨죠 그죠 상가 다 포함해서 비과세 해준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상가를 가지고 있어도 완공 후 2년 안까지 매도해도 다 적용해준다 되어 있죠 뭐 상가만 이렇다면 그럼 토지는 안되나요 다 똑같이 됩니다 상가든 토지든 음, 그 다음에 이제 요 질의해 놓은 내용을 보면요. 어, 서울의 강남구에 A 상가를 먼저 취득을 했어요. 어, 요때 상가를 먼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B 아파트를 한 2년 뒤에 매수를 했네요. 어, 그러다가 요, 요게 이제 A라고 치고 요게 b 예요 A는 상가였고 얘는 주택입니다. 그죠? 요런 A가 2017년에 거의 뭐한 10, 한 5년 뒤에 어, 도정법에 따라서 관리처분인가를 받았어요. 입주권이 된 거죠, 이제 어, 요랬을 때 어, 상가를 제공하고 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어, 요렇게 해당되는 법 조항에 따라서 어, 요 적용이 되느냐. 어, 그다음에 아까 종전 주택 양도 시기는 이제 언제까지인지 어, 했더니 2년 안까지 그냥 양도하면 된다 돼 있죠. 완공 2년 안까지. 3년 지나서 완공 2년 안까지 하는 것도 다 적용이 된다 라고 되어있는 겁니다 답변에 애매하고 궁금해 하실 분들 많죠 하나는 어, 원조합원 인데 과연 이게 해당이 됩니까 하는 그 질문 해당이 되네요 그죠 토지도 어, 나는 원조합원 인데 승계조합원 처럼 완공 2년 안까지 팔아도 되나요 된다 뜻입니다 어 그게 요법 그것도 유사 사례도 요렇게 하나 올라와 있어서 같이 검토하라고 돼 있어서 여기 똑같이 근린생활시설을 어 1주택을 이미 소유했는데 1주택을 갖고 있다가 그 다음에 이걸 팔기 전에 집 팔기 전에 근린생활시설을 조합에 제공하고 관리처분을 받아서 그게 입주권이 됐어요 어 이럴 때 똑같이 156조의 이 사항 어 그냥 완공 후 2년 안까지 3년 지나서 양도하는 그 기간 다 적용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답이 되죠? 유튜브 들으시면 이제 전화로 질문 안 주셔도 되겠죠? 오늘 이렇게 그냥 간단한 내용이 있어서 한번 살펴봤고요. 물론 관리 처분 후에 그 입주권을 사는 게 제대로 성계조합원이잖아요. 그죠? 그게 제대로 승계조합원 인데 어, 내가 원조합원 이었다 해도 주택으로 안가서 있고 토지나 상가를 가서 있다가 관리 처분 받은 경우에도 똑같이 그냥 승계조합원 처럼 소득세법 156조의 사항에 대한 의향기간 어, 완공되고 2년 안까지 1년 이상 전 세대원이 입주해서 거주하시고 그 완공 2년 안까지만 기존 주택 팔아도 비과 세주는 거다 적용해 줍니다 괜찮네요, 그쵸? 어, 절세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